하는 모습을 살짝 브이로그로 찍어보려고 해요 어 안녕하세요 우와 헨리씨는 회의 중에서도 브이로그를 찍네 오늘 찍는 날이라서 왜 우리도 당황오게 찍지 그럴까요? 아! 아! 안녕 안녕 저러러러러라 맨날 여기있다 저러 책정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에 이벤트랑 비슷하게 저는 예를 들어 어떤 이벤트였죠저 질문 있어요 저희 연발 회식은 언제예요? 현린 씨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금액 우 룸을 높여주시면 오마카세 이런 건 어때요? 회식 이럴 때좀 비싼 거 먹어야 된다고 해서 현린 씨 네? 지금은 회의에 집중하자 지금 회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일만 해야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선물세트는 그래서 한 세트로 전부 또 풀어서 현린 씨 뭐해? 지금 회의 중이잖아 6시가 넘어서회세장에 6시 넘으면 넘어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미쳤나봐 오늘 운동을 뭐하지? 고민이 되는데 아아 <웃음> 진짜 뭐야 아좋거네아 아, 이거 뭐너왜 앞을 보고 다니셔야지 왜 앞을 안 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을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구 왔아 와서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아 진짜 어렵다 아 진짜 짠네근 그, 그게 될거 같은데요? 그거 어, 주세요! 저 브이로그 찍는 건데 이거 브이로그 찍으세요 예. 네. 저도 브이로그 찍고 있었는데? 저희 같이 채널 구독하는 거 같아요? 맞구독?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구독자 몇명 정도 계신데? 구독자 아 별로 안 되는데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희빠더넛스예요빠더 너스요? 네. 저는 심헬린이에요심헬린 혹시 헬스장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예, 네, 오늘 좀 전에 아. 요 제가 여기 약간 마당가리여가지고 다 얼굴 아는데 처음 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럼 오늘 제가 좀 안내 좀 해드릴까요? 모 네.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웃음> 안녕 웃어보라고요 이 꼬리를 이따 올려보라고요 웃는 거 귀여우신데요? <웃음> 아, 저분 약간 헬생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몸매를 제가 하나씩 움직여야 돼요 자, 이렇게 잡아보세요 경기에서 뺏을 때 앉는 거죠 앉아봐요 일어났잖아요 자세 잡고. 펀치. 펀치. 어, 아프까? 잘했어요. 다시 내려놓으세요. 이해 끝이에요? 펀치 너무 쉽죠? 응.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자세. 펀치. 펀치. 쏴요! 저 작은 게좀 맞는데? 다시요. 펀치. 어버터. 기억은. 자. 네, 네. 아, 잠깐만요. 자, 자, 자. 회원반에는 네. 피칭을 하시면 요 저희 회원가 아니고 같이 운동하는 건데요? 저희 오늘 지금 유튜버끼리 브이로그 출란 거예요 진짜 <웃음> 괜히 일어난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아니, 개인기가 아니라 네. 유튜버들 돈 쉽게 버는 거 같다 보이시죠? 맞아, 유튜버들 얼마나 이거... 힘들게 일하는데 진짜? 그 직장 다니다가 때 유튜브 하시면 그럼 해보라고 해보세요 옳지 마세요 이매인님 일단 그건 다 알겠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배 다 이렇게 갔다고 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 두 명이니까 세 개씩밖에 안 가본 거예요 하는 내용 들이 덤벨 사용 못하시. 저희가 이렇게 뜨는 거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그러면 저 이것만 쓸 테니까 나머지 트레이너 분이 치워주세요. 제가? 네? 네. 그럼 저 이것 쓰니까? 네. 아니 왜? 덤벨 준비. 우리 다 운동해요 선배님 세이프로 부탁드립니다 데드리프트라는 동작 들어보셨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데드리프트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저 트레이너가 저거 치우면 잠깐 움직이실게요아 되게 군인 같으시다 저희 역시 전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멋있어요 그럼 필승 한번 해봐주세요 네. 단결 어, 단결 오~~ 멋있다 자 걔들이 붙이는 이 바벨을 하늘로 끌어 올리는 거예요 바벨을 몸으로 붙이고 고개를 쳐가들고 가슴을 젖혀서 웨이브 치듯이 딱. 이거 하잖아요? 네 엉짱 대고요 엉짱이 뭐예요 엉덩이가 약간 탱글탱글하건데 엉덩이이렇게 어, 약간 엉짱의 인전자가 있는 거야요 엉짱이네? 네 가슴 들고 웨이브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잘했어. 힘들죠? 아니요, 저는 괜찮네요. 진짜요? 이게 어떤 어떤 운동이라고요? 세드댄드리프트요댄드리프트 네.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하는데요저줄거 있어요. 저일로오세요 네,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다 친절한 건 아니죠? 아니요. 널리 준비했어. 이게 뭔데요? 운동할 때 단백질 챙겨야 돼요. 다줄게요 기분 어때요, 좀? 응. 땀 나니까 조금 귀여우시다.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은 진짜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하고 밥 먹으러 가요. 네. 뭐 좋아요, 해 밥? 저는 그냥 뭐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소주. 삼겹살 소주. 주이랑 어떻게 돼요? 형은 그냥, 그냥 이거였던 어, 먹어요. 어, 저 열병 마시는데. 아. 아. 재밌겠는데. 오늘 집에 못 가겠는데요? 어, 이거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거 제가 공구하는 거라서 이렇게 상표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맛있어요? 네, 맛있고 단백질이 또 들어가 있고 어! 마스크 벗으시니까 다시 귀여우시네요 먹어봐요 아 귀여워 초코만 나죠? 근데 시원하죠? 그게 민트 초코예요 귀가 접혀서 귀 아플 것 같은데 귀괜찮아요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걱정해주실 것 같아서 다 먹어야 돼요? 네한번더 먹어봐요 기분이 좋아요? <웃음> 제가 헬스장에서 해야 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디체크 바디체크가 뭔데요? 아 제가 이렇게 바디체크 할때좀 엉덩이 약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알통도 한 보여주시고 뒤틀이 약간 찍는 느낌으로 좋아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보여줘요 좋아요 그거요 조금 더 뒤로 이거는 좀 묵직한 걸로 줘볼게요 이게 뭔데요? 이거는 캠플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보여줄게요 여기서 으이 아 으이 원 그렇게 소리내야 돼요? 네 으이 으이 으이 이 어, 이 으이 으이 으이 요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어어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 아아 뒤에 먹아라 으아아아아아아아 니 오늘의 일기 오늘 헬생활을 만나 직접 운동을 가르쳤다 그리고 난 깨달았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내 숙명인 것을 이제 진로의 고민이 오늘로서 끝날 것 같다 내일은 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화이팅이다! 시멜린!